눈사람 처음 봐요 당신 <웃음> 네. 눈을 조심해 아! a y i n n e r e e house. I'm going to go to t h m c 레이랍니다 o go t 눈이에요. 아이 <웃음> 어, 눈씨저 이렇게 태어나서 저보다 큰눈 사람 처음 봐요. <웃음> 빨리요. 지 여기 보이면 냉장고 보이죠? 아 이거 피감 유지하려고 이게 돌아가고 있고. 제가 절대 창피해서 빨리 하자고 한게 아니에요. <웃음> <그래요? 웃음> 네, 이제 겨울 나라에서 에이 눈이 저희랑 같이 영상을 촬영하려고 왔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산타 분장을 하고 눈 사람이 찾아온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네, 겨울을 맞이해서 눈싸움 축제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지난 테르미안 때 여름에 테르미안 물총 축제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험가 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개발진 분들께서 겨울을 맞이해서 눈싸움 축제를 개발을 또 해주셨습니다. 와, 문가 yeah. 되죠? 빨리 가시죠. 빨리 가자고 근데 그래서 저랑 레이랑 같이 해요? 근데 또 대결하는 거 아니에요? 대결해야지, 이번에도. 아니요, 오늘은 두 분이서 같이. 조작하실 거예요. 어? 무슨 뭔 말이에요? 같이 조작을 한다는 오토에 같이 조작을 해요? 에이든이 이동 버튼만 조작하시고 에이라가 이동이하고 무조건 스티만 조작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손 하나가 되는 거네요? 야... 오른손 하기 왼손 하기 두 명이 조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 지금 이거 한시간반 동안 분장해 놓고 지금 <웃음> 나랑 팀 먹기 왜요? 이산타요정이랑 같이 하라고 <웃음> 지금. 그래서 <웃음> 두 분이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네. 크리스마스니까 r i s t m a s Christmas, 성하면은 뭔가 m a s Oh, c h 스 i s t m a s Oh, Christmas. Oh, Christmas. Oh, Christmas. Oh, c h r i s t m a 죠 Oh, Christmas. Oh, Christmas. Oh, Christmas. Oh, c h r i s t m a 저 믿을 수 있어요? 나는 뭐 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에이든 지금 눈사람 화나면 녹는 거 아니죠? <웃음> 눈사람이 <눈싸움이>, 어? 네. 당신 네. 눈을 조심해. <웃음> 무서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웃음> 할수 있죠? 어. 아 나는 에이든만 믿는다. 오세 오세 오세 오 오세 오세 오세 오 해피 세 오세 오세 오세 오 오,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자, 어, 아니, 두잠째 h 아 p p y happy, 해 a p p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 h a y h a 만 p y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 h a 전 p y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 happy, h a p 8분, 8분 있어요. 8분. 자, 때려! 뭐하고 있어왜 그걸 던지냐고? 아, 그만. 눈, 눈을 던지... 아, 폭탄을 던지면 거기서. 자자, 자, 죽여 55, 5 5 나이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코게 이렇게, 이렇이렇 아니, 아니 좋아이지 말고 때리고 있게 이렇게, 이좋게 이렇게, 이아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직구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네? <웃음> 자내 마음이 녹기 네. 전에 네예415아 좋아요 해피 해피 해피 해피해. 좋아요 아 좋아 no. 아주 좋아 좋고 좋고 아아 no. 아, 아. 잠깐만요 자 해, 해피 해피 해피 하고 때리고 오케이 한번더 때리고 해피 하고 no. 해피 해피 해피 하고 해피 하고 나이스 <웃음> 자 이제 회복 정령 하나 먹고요아저 no. 아니, <웃음> 아니 아니 <No>. 아니 구름 깬 <웃음> 미안해요. 여기서 눈사람의 네. 사진 한번 찍고 네? 착각하고 <웃음> 자 너, 복수 복수 너, 복수 좋아요. 좋아 좋아 자자 아! 자, 무더기에 우리 지금 만 아니 그 조금 자 오케이 오케이 한번더한번더한번더 오케이 아! 사킬 사킬 도망가서 도망가죠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여기다 폭탄 폭탄 큰거큰거큰거큰거큰거 대포빵 한번더한번더 눈을 던져줘 눈눈눈눈눈눈눈눈눈눈 오케이 큰거 온다 큰거 온다. 자형아으면 던진다. 응, 응. 아몇때를 맞고 있는 거야 어... 아, 그게요 도망가서 도망 도망, 도망. 굴러, 굴러, 굴러, 굴러. 어디,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1 굴러 자, 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굴러 려러 굴러 굴러 굴러 아 기모차 저... 타고 다니시네요. 네. 소렌토 잡고 아야 아못 잡았어 못 잡았어. 어. 아 주, 줄라탄 딸래미님 아, 아 딸래미 어. 잘하시네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우리는 우리는 응, 응, 응. 산타 눈사람 조합 아닙니까? 얼마 최고의 조합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레이라님 내가 이거 방향키 해준 게더 잘한 거 같은데. 인정? 인정. 그... <웃음> 나 너무 행복해. 요이라 캐캐 캐 h a 하고 해피 해피 해피 해피 해피 해피하고 연속으로 8킬 y h 한대더한대더한대더한대더 9킬 우리 미션 y 달성했으니까 1등을 y h 10킬 10킬까지 했어요. 자 던져주고 해피 한번 누르고 y h a 1 1 y 이 a p p y h 그래도 나 웃으면서 웃으면서 p y happy happy happy 하 a p p y 하 a p p y h a p p 이 h a p p 이 h a p 아 근데 우리 치킬치킬 진짜 별거 아니네요. 제가 같이 해서 치킬을한거 아닙니까? 아, 저 맞아요. 아. 인정해 줄게요. 다음에도 같이 이렇게 팀플 하는 거 맞죠? 너무 재밌어요. 아, 혼자 재밌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러고? 저는 그게 재밌었어요. 오늘 왜요? 되게 아바타 게임 같았어요. 아, 어. 어. 그래도 덕분에 레이라 덕분에 저는 따내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진짜 짜릿했어요. 이거 미션을 또또 그러니까. 달성 아, 못하고 아, 지아가려고 <웃음> 뭔가 이 위에서 쿠폰을 얻어냈. 네, 모험가님 비록 조금 아수라장이었지만 저는 정말, 저희는 정말 이 눈싸움 축제 재밌게 즐겼는데요. 우리 모험가님들께서도 이 눈싸움 축제 재밌게 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눈싸움 축제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 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 모험가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 영상에 저희가 따는 쿠폰번호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시청주세요 그러면 우리 쿠폰코드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쿠폰코드예요, 당연히. 돌려 돌려 돌림판! 황금 돌림판! 이 눈싸움 축제, 그리고 돌려 돌려 돌림판도 이벤트 잘 활용해주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퇴근! 퇴근하자! 아, 너무 <웃음> 아니, 힘드네, 이거. 덥죠? 아, 어... 시원하지 않나요, 이거? 어... 姆妈